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5번 판짝이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특히 우리처럼 두줄 바이너리 마케팅을 하면은 특성상 대다수 한주는그 가족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가게 돼요. 그리고 한쪽은 친지를 뭐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갖다 이렇게 붙여 놓고 또그 중에 또 조금 좀 시장말로 그저 온팽이 같으신 분이 이렇게 나와서 큰 비전을 보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느낌만 봐도 안, 알지 않습니까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딱 하고 나오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완전 진짜 그야말로 생 초보자들 그냥 비전만 그냥 뚜껑이 날아갔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위에 붙여놨던 그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나온 에이전트 3개월도 안된 에이전트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냥 줄줄 이 사탕으로 총장이 누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국부적으로 뭐 국장 단위 뭐 팀장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팀장들을 보내요 팀장들을 영문도 모르고 팀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름만 빌려주고, 어, 그, 되다 보니까 또, 뭐, 받은 다음에 또모르 갖다가 또, 그, 받은 거를 갖다가 또 토해내라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저기서 드립니다. 한두 군데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요즘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은, 어, 아, 조금 해도 몇 개월을 해서, 어, 조금 그런 분위기를 좀, 이런 추가적인, 뭐, 반짝이, 뭐, 추가적인 제조치가 있다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해도 좀, 어, 아, 미팅에 나오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치코치라도 이렇게 또저 같은, 방송을 듣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실제적으로 진짜 모도 모르고 막 이렇게 꿈에 젖어 있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무리하게 보내주고 뭐 자기네들이 많이 쏴주는 거죠. 자기네들도 남는 거 없어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조치가 이렇게 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번 그렇게 가면 가장 근시한적으로 보면 은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p 비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직급자를 막 양산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은 근시한적으로 보면 제일 은 그때에그피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센터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센터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목돈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가장 그 눈에 보이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한다면 이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무리를 하면서도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이제 아무래도 뭐 올해 다 갔으니까는 내년 초서부터 이제 완전히 시행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올해, 올해가 가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조급한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근데, 무지, 그래서 PB 좀 올라가서 센터피 좀, 조금 좀더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그고 다음 달이면 또 꽝인데, 그, 왜 그럴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렇게 비전 보고 한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 카드를 질러서 막 이렇게 해갖고, 가짜 직급이라도 유도를 해서 그냥, 가짜 직급 판매사, 팀장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 심리가 그런게 있어요 자기가 투자를 안해 우리는 무자본 무전포기 때문에 어 투자할게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투자한게 없는 분들은 털고 나가기도 편합니다 아예 했더니 뭐 나하고 체질이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팀장 가족 단위로 해갖고 막 예를 들어서 팀장 판매사를 갖다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일단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이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투자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쉽게 곤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올가매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나아가고 고부도 좀 위에 있는 분들 진짜 교육을 안 받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근데 약간 욕심은 있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행동, 활동하고 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해서 평생 가는 그 3대 상속이 되는 연금을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이렇게 뭐뭐지금만 빨리 따면은 뭐 그게 냥 계속 나오는 줄 알고 또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자극해서 자꾸만 센터를 개설을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뭐 오토판매사 자격이 된 그분 이름으로 해갖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센터장을 해서 센터피도그 사람이 받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센터를 자꾸만 개설하는 걸 갖다가 또 아들 자기는 오픈 사고기 때문에 자기 뭐저 센터 말고도 자꾸 센터가 이렇게 독립해서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그렇게까지도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센터를 센터를 낸다면 그러 점포를 얻고 또 나름대로 그, 그거에 그 걸맞는 뭐저 오토 판매사를 질러서 가든 어쩌든간는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앵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제 센터까지 열어놨네 그러니까 대단한 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갖다가 자기가 신명나게 야 이거는 나의 그그 연금 소득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그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라도 바닥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고 일단은 코를 끼는 겁니다 판매사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을 가게 해서 팀장 간 사람 코를 덮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코를 껴 가지고 그게 아까워서라도 못 나가게 아 이제 주저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센터장을 자꾸만 독립을 시켜서 하는 거는, 센터장이 돼버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 임대 기간이라는 게또 인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코를 받고, 그냥 코 껴가지고, 어, 고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야근깨가 있는데, 그런 아주, 그런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아, 센터장 하면 돈이, 그래도 뭐 센터피가 6% 나오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래도 무슨 센터장이라도 좀 하는 뭐 이렇게 그래야지 폼이 나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될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 그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이렇게 에 그것도 자기가 그냥 어 그래 그리고 동일해서 한 거니까 는뭐 사기로 걸어놓을 수는 없지만은 사단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더 이상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그 지금 아주 연말 돼가지고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이제는 뭐 줄줄이 사탕 하는 거는 조직적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규정 위반행위에 그건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다 걸리고 하는 거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뭐 팀장 정도 뭐 하부 조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뭐 트레이스가 될까 뭐 이런, 어, 그런 거에다가 이, 이제는 문더 이상 어, 내년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카드 긁어서 가거나 이런 짓거리는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빨리 이따 가보고 보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가요 이건 더욱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그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왜 갑자기 아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판짝이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조치가 고치행대거에 대비해갖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꼬셔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어 제가, 어 말씀드려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 재심압력 그거 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혼자서 이거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좋아도 그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딱히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게 저도 바닥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트워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과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 생리를 정확히 아는 원칙과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주목조목 따져서 그분을 설득시키거나 아니게끔 할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근데 모르는 무방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분의 경우에는 이래야만 되는가 보다. 이래야지 내가 더 빨리 그나마 성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는 지금이 연말에다가 그리고 또 내년 되면 또 이렇게 뭐 여러가지가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 그냥 갑시다 그러고 다막 이렇게 해갖고 연말, 연말이 연말 뭔데 연말에다가 자꾸만 기초가 없는데 그렇게 몰아서 가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딴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 멘트가 나오는 것들 거걸 갖다가 핸드폰 요즘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녹취를 해 놓으십시오 녹취를 해 놓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그 지금 뭐 팀장 판매사 되고 뭐 센터장으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특히 팀장 판매사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활동 규정에 걸려 가지고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하고 뭐정 아니야 이 사람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완전히 놀고 먹자고 우리가 앵벌이 시키려고 그러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사업은 거의 끝나요 왜냐면 이 사업은 절대로 싫은 사람하고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기 싫은 사람하고 일을 같이 억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거는 주, 죽으나 죽 사나 같이 가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누가 주, 둘 중에 뭐 본부장까지 가서 죽어버리든가 아니면은 고만두는 경우도 무지 많으니까 그렇게 고만두거나 이러지 않으면 누군가 둘 중에 하나 고만두지 않으면은 그냥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러면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판매사를 갖거나 무슨 팀장을 갖거나 그러면 2년씩이나 비활동 규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말이 2년이지 2년 동안 쉬고 2년 뒤에 다시 해서 나와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자꾸만 그런 의미에서 딴 데로 도망도 못 가게 해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콧끼는 작전으로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콧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제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거를 민원실에서 녹취 기록도 없는 거 가지고, 미, 뭐, 우리 저 민원 어, 팀이 무슨 뭐 사법기관 다아는데그걸 갖다 어떻게 단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막, 막 무슨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싸움이 일어났거나 뭐 해갖고 완벽하게 그런 게 증자가 분명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맨날 유야무야 그러고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5번 판짝이 조직의 경우 중화적인 제재 조치가 이제는 문 인세상으로 그렇게 갖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녹취를 딱 해보면 거기서 우리 규정에서 어긋난 거, 뭐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 이거 당신 뭐 굉장히 지금 나가서 얼마 아장아장 걷는 진짜 그뭐 어떤 사람은 에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비하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어른들을 갖다가 다에린뭐 애터미 어린이? 그런,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닌데, 자장 안에, 어, 그런 신분들을 갖다가, 그러신 분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 부담을 주는 행위죠. 안 가면 너, 어, 뭐,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등등 뭐를 밀어줄게. 그러니까 해. 사행적인 판매적인 확장 행위. 뭐, 그런 위반 행위는 형사고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뭐, 유인행위 불법적인 라인 변경, 온라인 재판매, 지금도 연말되니까, 이제, 라인 변경 있잖아요. 좌측했던 사람 우측에 갖다 놓고, 이제, 이제, 그것들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자동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그런 작업들 지금도 하, 하려고 그러고, 연말에 지금 뭐라는 거 있는 거, 그냥 온라인 재판매 내는데 뭐 못하니까 지금 계속 물건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던 것보다도 더 가중적인 제재조치를 한다. 이런 이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해당 조직을 방치한 스폰서, 난 몰라 센터장에 대한 제재조치의 확대 적용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몰라 밑에서 하는 거뭐 팀하고. 판매사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데 내가 뭐 국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내말 듣지도 않아요 원래 뭐 그리고 이런 소리해서 내가 이렇게 모른 모른 척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한테 이로운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우장상창 이렇게 가면은 그피비나그 그 직급자들이 다 올라오니까 자기는 앉은 자리에서 어더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방치로 보는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국장식이나 돼가지고 밑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갖다가 맨날 개보도 보고 그게 보는 게 우리 일인데 그걸 보고, 오피비가오고 어, 있는 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어? 어, 이러다가 이 사람도 직급 가겠는데? 그걸 모르게, 모른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개보도 상으로 그거를 보거나알 정도의 국장이라면 그분은 있으나 만한 국장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러니까 다 상담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진짜. 그냥 그, 그런 분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또 뭐가 있으며.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방치한 것처럼, 이게 방치한 행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예, 다 표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제재한다고 해서, 여기 5번 판짝기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는, 사실 웬만한 경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행적인 행동들을 저지르는 센터장, 스폰서, 이런 분들은, 어떤,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이, 네개 조항, 크게 보면 네개 조항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변호사들이 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걸리네요? 이건 여기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다 걸리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아직도 자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연말이라는 핑계에 또 내년 되면 안될것 같으니까, 여러모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당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재 방송 보신 분만이라도, 안본 분이야 뭐 어떻게 모르니까 그렇다 고하지만은 본분이라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녹취를 해 놓으세요 녹취를 해 놓다가 난 도저히 그분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판매사고뭐 직급한 것도 아니다 나 이런 분하고 같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탈퇴하고 딴데 가서 하시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그리고 교육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5번판짝의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위해 많이 저촉이 되는 그러한 조직일수록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짝기 조직의 경우에는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깨지거든요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은 머리가 깨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굽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려면 하는 거야 이거야 비비불이야 막 비난하지마 불평하지마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공산주의처럼 묶어놓고 가야지 자기네들이 나쁜 행위를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긴 교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짝이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조치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럼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에서 바뀔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나쁜 거로만 아주 이미 그냥 켜켜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원래, 예나 지금이나 쉽게 배운 사람들은 어렵게 가는 것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쉽게 남들 앵벌이 시켜갖고, 이거 소위해서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짝이조직으 가는 건 그냥 앵벌이, 앵벌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쉽게, 몇 마디 이렇게 해서 조직에 그 힘을 밀어서 가, 자꾸만 그렇게 해서 다부축겨서좀 도와줄 테니까, 뭐, 이렇게 가, 뭐, 아주 선심쓰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쉽게 쉽게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욱, 저기, 시스템 한다고 해서 바닥서부터, 큐서부터 해서 차근차근차근 차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어, 저기, 미래의 그,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 네트워크 기, 기반을 갖다가 구축해 가는 거, 이게, 어 약간 느려 보이고, 이렇게 아주 탄탄히,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 같은 의식으로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그들은 할, 그것도 안 되고, 일단 그들의 머리가 이미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빠진 것도 있고 아주 사악하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 어,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그게 간다고요? 아, 되게 힘들어요. 소매치기 전과가있는 사람들이 몇번 교도소로 갔다 와도 또 이거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또 소매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분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하기가 못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더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갈라고 래도 2년 묶여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녹음을 딱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그거 증자가 있으니까 그것만 딱 되면은,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예, 여러분들의 그 진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콕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연말이 뭔데 그리고 자꾸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막, 막바지에 몰려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이 방송을 못 보는 분들한테도 이런 방송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은 그냥 그분들한테도 그 센터에서 같이 있는데 자다간에 그거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만 고지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의 또 선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연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그또 판짝이 조직이 제 부분적으로 판짝이를 해서 가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판짝이 를딱가 눈에 딱 나타나고 이미 그게 다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 녹취를 해놓고 연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반짝이 조직의 경우에 추가적인 대치를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기관으로 보고 책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말서부터 해갖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정석적인 플레이로 제대로 교육을 하면서 해나갈 것인가? 뭐 누가 내가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건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교육체계가 없다. 교육이 없다. 그러면 나라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교육을 시행하고나 스스로부터 내가 교육을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책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좋아서 는 유튜브가 세상에 이렇게 그냥 뭐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키기만 하면 핸드폰 뭐 맨날 갖고 다니는 건데 얼마나 좋은 세상에 그왜 배우자고 만들면 왜못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그냥 그냥 3년 내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릴까 그러고 그냥 온갖 사례를 다 끌어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다 보면은 듣다 보고 거기를 종합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천재들이나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책 열심히 보시고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책이거든요.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네트워크를 전개해 나가셔서 내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은 올해 열심히 해서 그런 그 어떤 길잡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서 성공하는 사업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